오늘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텐데요 여러분 먼저 자 보시면 내가 내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시라 하시고 이거 베드로만 이거 할수 있어요? 어,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 이야기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서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우리 이제 믿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여러분 누구한테 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려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좀 여기서 지적할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베드로 어 보면 페트 어 지금 페트로스하고 자 그 다음에 디스 락, 락이 나오죠. 페트라가 나오고, 이제 처치 에끌레시아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개혁개정과 NIV 버전과 킹재미스 버전, 그 다음에 헬라어 지금 이제 정경을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 지금 우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지금 여기, 이제 페, 이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란 뜻이죠. 너는 작은 돌인데, 이큰 돌. 페트라는 이제 큰 돌이죠. 큰 돌.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이걸 분명히 좀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페트로,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이란 뜻이고, 페트라는 이제 큰 돌. 예, 그래서 락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죠.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제 세워진 거죠. 또 어떤 교파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택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언급된 사항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에클레시아라는 어떤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이 시간에는 어, 교회론을 좀 재미있게 한번 배워가도록 해보시죠. 자,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우리는 이제 교회하면 건물을 많이 생각하죠. 자, 건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교회는 사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보면. 자, 오늘 그, 여러분이 가, 이제 건물, 교회를 건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걸 깨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냐? 교회의 권세가 뭐야? 한번 읽어보세요. 위에 있는 것만.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맞습니다. 자자 자 우리 교회가 사실 또이 권세 또는 해야 될 일이죠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셨고 아울러 이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시행이 되죠 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고 전파하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어요 교회는 순결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죠 자이 음부,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는 게 결국은 뭘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교회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마치 힐링 위로 받는데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부의 교회의 아주 작은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인 것냥 착각을 하면 안됩니다. 교회가 원래 세워진 목적은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는 데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권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권세 권세이자 우리의 의무를 보셨죠? 다음에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이제 카할이라고 하죠. 이것은 지폐나 회중을 뜻하죠. 그 다음에 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이것은 지장된 때와 장수에 함께 모이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에 여러분이 보셨던 헬라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는 거.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으셨죠? 뭔가 이이 이 의미에 에클레시아의 의미에 뭔가 구별된 구별됐다는 의미도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제, 불러내서 구별을 시키신 거죠. 자,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슈나고계라고 하는데, 이건 시너가그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 이제 여기는 유대 과거에 시너가그가 있었죠. 함께 모이는 건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웃음> 보통 지칭하는 이제 에클레시아는 어떤 건물의 의미보다는 어떤, 어떤 사람의 모임. 그쵸?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만들어진 모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할 읽어볼까? 따라해볼세 카할. 카할 예다, 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여러분이 이 단어의 의미들은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명칭이죠. 지금. 자 그럼 교회의 정의들을 봅시다. 교회의 정의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구별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불러낸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피택자들의 모임이고 침례를 받고 진정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까지 받겠다라고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쵸?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의이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창조주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 고난과 핍박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체적인 모임이고 사실상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나로 모인 형제들의 생명적 유기체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와 창조주로 믿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사실은 모임인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없어요 <웃음> 너무 센가요 여러분? 예, 사실 교회는 그런데에요 교회는 사교 장소도 아니고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정말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함부로 모임을 폄하하거나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답해 보세요, 학생들.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는 그런 권세가 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 관, 무엇에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진실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의 기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에 교회가 마가다학방에서 시작을 했죠. 아멘. 예. 자, 저는 좀 그, 오늘날에도 그런, 사실은 이제 가정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원래적인 의미의 교회에좀 가까워요.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이 총만함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는 발전해갑니다 자교회의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부르냐면 따라해 하나님의 백성, 백성. 큰소리 따라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전, 전. 새 에루살렘,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예, 사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칭호하는 나 강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는 음부의 권세, 따라해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는 이 음부의 권세는 마귀들의 권세. 이걸 멸하고 이기는 공동체여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죄짓기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이제 버리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도 소중히 여기며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교회의 역사는 이제 가정교회, 국가교회, 보편교회가 있는데 어, 이거 이제 좀 일반적으로 정의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현대 교회가 이제 성령이 운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시스템이 운행하는 생,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자기는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더욱더 교회가 지금 핏바기로 들어가죠. 핏바기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활성화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교회론 교회론 이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이건 시험 문제 분명히 낼 겁니다. 다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씩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의 본질은 무형교회이다. 교회의 정의는 참신자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참된 표지는 말씀 선포와 성례의 시행에 있다. 교회의 통일성과 극성을 말씀과 성내 나아가서 주관적 교통에서 찾는다. 구원의 방도는 신구약 교회를 포괄 하여 믿음에 기초한다고 본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실상 진실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성경에 기반해서 선포가 돼야 되죠 그리고 성내가 시행이 돼야 돼요 자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정말 그 목회자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은 특, 특별히 말씀 준비를 정말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말씀이 교회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목, 목사님들은 우리 또 신학생들은 앞으로 목사님들이 되실 분들은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말씀 연구에 바쳐야 돼요. 왜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조금만 더 붙이게요. 최근에 교제 중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 교회 이제 성적으로 성도하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관계를 가짐으로 이제 퇴진한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기본이 안돼 있다고. 사실, 이성을 그 목회자가 만나시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여성, 여성 집사님이면 여자 전도사님이나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게 돌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만나야 된다면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만나셔야 되는 거죠. 단둘이 만나거나 이건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밀폐된 곳에서 만나시면 안 되죠.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실 목회자들은 성도와 교제도 중요하지만 말씀 연구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을 쓰시고 또 준비하셔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요. 또 교회가 전속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신구약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믿음, 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이것은 교회에서 잘가르치셔야 됩니다. 역시 그그 그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핍박식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 교회와 또 가정 교회가 활성화돼야 돼요. 성경에 그 모델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보편교회든 국가교회든 가정교회든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본질이 무형교회이고 진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고 말씀 손파 성례가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고 자 교회의 통일성과 거룩성을 말씀과 성례로 나아가서 주관적 교통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아멘 다 이거 외우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구별 여러분 그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에 있는데 이 땅의 권세자, 분자들이 누구예요? 마귀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들과 전투해야 돼요. 여러분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그러면 지상에서 안락한 삶을 포기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전투해야 돼요. 왜? 이 마귀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만 놔두려고 하지 않아요.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면 하이 죄와 세상과 마귀들과 전투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화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지금, 권세자분들이 막인데, 얘들이 가만 있나요? 계속 공격하는데, 무슨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겠죠? 자, 근데, 근데, 우리,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잠자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잠자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 다, 여기, 전멸당해요, 그러면. 일어나시고 깨워야 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야.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은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승리적 교회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그또 휴거를 받고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이제 천상의 교회를 맛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진정으로 해분에 간 분들은 찬성의 교회가 뭔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교회의 참모습은 무형교회죠. 자 유형교회는 세계 도체 흩어져 는 신자들의 모임이고 무형교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피택자들의 잔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인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너무나 강조되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교회가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 행정조직을 행정조직 비대해야 되죠. 그러면 뭐 세상 말로 하자면 관료주의가 이제 팽배하게 돼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알고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 의 모임이 활성화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딱 맞는 게 지하교회와 가정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로, 안락으로 구하는 삶을 버리세요. 여러분, 100% 얼마 그래요안락한 삶이 뭐하고 연관돼요? 돈, 성, 권력, 명예하고 직결돼 있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이 정의, 육신의 자랑 직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락한삶을 버리, 그걸 추구하는 건데 버리세요, 사실. 뭐, 때로는 우리가 부자로 살수 있죠? 때로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수 있죠?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은 이제 용사가 돼야 된다라는 걸꼭깨달으시면 말이에요. 자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알수 있는 비교표인데요. 보시면 은 제가 그리스도 교회를 말하분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머리와 몸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그 몸이다.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신자은 신부이다. 산돌과 성전 그리스도는 교회의, 교회의 머리돌이 되셨다. 되셨다. 통치자와 왕국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왕국의 왕국의 통치자이다. 통치자이다. 소유자와 백성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만 백성의 주인이시다. 창조자와 세 사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살아롭게 살아롭게 하신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유하언자와 상속자 그첫 태생과 가정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째 생이요 가정의 첫 번째 사람이다 살... 목자와 양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요,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양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자는한 분밖에 안 계시죠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게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아, 우리 목사들은 사실 양인 성도들이 헛길로 못 가게 짓는 개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소유주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신랑,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수밖에 없어요. 남은 인생 그리스도에게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제일 중요한 게 교회라는 우리가 정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봤죠. 그러면 교회의 속성과 특징이 있는데 사실 교회의 정의에 이미 속성과 특성이 다 들어있죠. 뭐냐면, 이제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신비적 연합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여기 말씀드립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이 굉장히, 굉장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결정체가 그 교회를 사실은 산상순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인데, 거기에 우리가 그 삶을 지켜야 돼요. 지키며 살아야 돼요. 자, 오케이?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장에 이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나와요. 그쵸? 그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이건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성이 있고, 자, 우리는 이제 교회에는 사도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교회가 사도어야 선지자라는 어떤 그 기초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지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불안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지상에 있으나 세상을 초월해 천국의 시민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 교회의 어떤 정의를 안다면 교회는 당연히 이러한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무오성, 초월성, 불멸성을 외워버리시 기 바랍니다. 아멘. 읽어볼까요? 사실 통일성, 통일성, 거룩성, 거룩성, 거룩성. 보편성. 보편성, 보편성, 사도성, 사도성, 사도성. 무오성, 무성 초월성, 초월성, 불멸성, 불멸성. 불멸성. 네. 자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 사실 은어느라는 킹덤이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왕국과 사실은 해븐을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해븐이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다면 왕국은 뭐죠? 우리가 왕국하면 뭐, 뭘까요? 통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런 구역을 우리가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왕국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미치는 곳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전히 성취될 정말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때이 왕국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잘 넣어 놓으세요. 자, 근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이 같은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죠? 교회를 창조해요. 그쵸? 교회를 창조해요. 자그 다음에 잘 보세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증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교회는 읽어보세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는 도구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를 창조하고 그 창조된 교회가 하나님 왕국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도구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은 통치 개념이 강한 거죠. 이 하나님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그 당시에 그 유대인과 빌라더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자 우리가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이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죠.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는 분명히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보시면 교회의 표지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진정한 전파 따르요 말씀의, 말씀의 진정한 전파. 다시 한번 말씀의 진정한 전파. 말씀의 진정한 전파. 우리는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내에 정당한, 정당한 거행. 성례가 침례와 성만찬이죠. 이건 분명히 거행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권징에 신실한 시행. 권징에 신실한 시행. 권징에 신실한 시행. 시, 권징에 신실한 시자 여러분, 이것 권징이 있어야 거룩성을 유지하게 된대요. 좀 약한은 좀 낯설더라도 잘못한 건 사실 교회로부터 권징을 당하는 게 맞아요. 왜 안타면 어디서 당해요? 심판대에서 당하면 지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신 것은 교회에서 권징당하는 게 맞고 이것은 권징은 시행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의 진정한 전파, 성내의 정당한 거행, 성례의 정당한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이것들이. 우리 교회의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의 표지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교회의 기능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는 힐링만 자기만족만 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첫 번째 예배.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요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려야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아멘 다음에 건덕 그리스도의 몸인, 몸인 신자들 상호간에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서로 세워져야 돼요. 덕을 세운다는 거죠. 교육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섬교, 교제는 코인원젠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다음에 치유와 사회봉사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힐링만 하는 데다 내가 교회 에뭐좀그 교회 에 이제 어 그걸 받으러 왔다 뭐 뭐랄까요? 힐링을 받으러 왔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교회에 와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깊은 하느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이런 이 역할을 못한다 그럼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대형교회가 이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북한에 돈이나 보내고 주사파 사상이나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이나 가르친다 그럼그 교회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넘쳐야 되는 거죠. 아멘 만약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가 이러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교불리라는 정교분리란 걸, 원칙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렇죠. 맞죠? 맞죠? 자, 예를 들면, 국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읽어보세요. 시작. 국가는 교회를 탄압하는,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있다. 국가는 교회의 세금을,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수 없다. 없다. 아마 이분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것은 아마도 악한, 악한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이제 교회를 탄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한것 같아요. 먼저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교회의 세금을 징수하게 됐죠. 그쵸? 뭐예요? 원래는 징수하면 안되고 이거 막았어야 됐던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교회를 컨트롤하겠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국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조국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정부가 사회주의 및 약간의 공산주의 개념으로 가 이제 가는 그런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지금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학생들 그러한 정권에서 북한을 보면 알수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알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법이라는 게 이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로 가려, 가려고 할때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멘? 아멘. 그렇죠?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국가가교회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할때 우리는 분연이 일어나서 반대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 현재 정권의 을대항해 일어났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내가 징수하겠다 이것은 뭐죠? <목소리> 교회를 뭘로 본다는 거예요? 기업으로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서 국가가 컨트롤이 가능해요. 어디도? 교회도. 두 번째. 사회주의, 공산주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것은 경찰국가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이제 굉장히 교회에 탄압이 가능해요. 왜 정권의 맛에 입맛이 안 맞다 그러면 탄압이 가능하는 건데 그것은 일어나서 반대를 해야 되죠. 그 사실 대한민국은 어떤 기초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를 세웠죠? 자 여러분이 아 어,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방향성을 알려면 그 나라의 건국자가 가진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 건국자는 어, 우리나라의 건국자 이승만 대통령은 네개 기둥을 가지고 국가를 세웠죠. 대한민국. 첫 번째 뭐죠?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로입국네 예, 가지 기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건국했고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체 세력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뭐죠? 지금 이네 개의 틀이 자유, 자유민주주의, 자유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 이네가지 틀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말하지만 교회는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대항에 대항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자,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다 끝나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음에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수장이 될수 없다. 뭐죠? 이게 정교일치죠? 정교일치 되면 뭐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교회의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뭐죠? 이 대통령이 내가 어떤 교파의 수장이다. 그럼 뭐죠? 내 국미에 안 맞는 다른 교파는 또 탄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대통령과 교회의 수장은 겸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겸직하는 나라들이 있죠. 예. 특히 이슬람권은 이란만 봐도 이게 이제 겸직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세상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왜, 왜, 왜, 왜, 왜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할랄이나 뭐 이슬람 또는 뭐죠? 동성애. 다음에 또 이런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주사파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철퇴를 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도 정치 발언할수 있어요. 미국에 교회 목사님은 자유롭게 정치 발언해요. 오케이, 문제 안 됩니다. 자, 정교분리 원칙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정교분리 원칙이 뭔지 제대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직제인데 사실 이건 사실 그 알아만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런거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이걸 직제를 그 하이어라킥한 계급적 구조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펑션적인 기능으로 보면 돼요. 펑션이에요. 펑션. 감독은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감독. 다음에 장로는 자 장로도 역시 감독과 비슷한 역할이죠. 목회자도 장로 중에한 명이죠. 우리 집사님들은 시중 들고 성기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어떤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누가 높고 누가 낮냐는 개념이 아니에요. 펑전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저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영어로 프로비스테리언이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비테로스라고 여기에서 장로교라는 단어가 왔죠. 자 그래서 절대 하이라키가 어떤 계급적인 직제가 아니고 사실은 펑션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정말 성령의 은사 말을 쓰면 드렸는데 교회에 필요해요. 왜? 교회에 정말 필요해요 왜? 어때? 지체들을 원정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혜를 자 뒤로 가서 좀 여기를 설명하는 걸좀 볼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예배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설명하는 부분을좀 갈게요. 자 보면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를 바로 말하는 것이죠. 예언이 현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걸 말씀으로 많이 대체한데, 아, 그렇지 않아요. 애언자들이 있어요. 다음에 섬김과 봉사, 다음에 가르침. 성경의 진리와 적용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들을 어, 특별히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권위와 구제와 다스림과 이제 긍유를 배품.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가장 좀 헷갈려 하는 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인데, 지혜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은 사전 정보 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쵸?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혹시 하나님이, 그 특별히 은사 받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아 옆에 사람이 생전 처음 보는데 영적으로 이제 뱀이 둘 음란한 뱀들이 두들 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여러분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때 좀 약간은 네, 좀 지혜가 필요해요 또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이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 그분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게막 보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할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 그분이 그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걸 할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또 완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근데 사실, 그, 우리,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그런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웃음> 왜 그러냐면 또 제가 제가 돌려서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병고치는 은사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침마다 우리 성소를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께서 병고치는 능력을 어, 능 능력 우리 지체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목사, 목사적인 목사 능력 또 교사적인 능력 복음 증거에또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 이제 사도성이 있는 분또 선지자성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다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들을 세우고 성조를 온전케 하려고 이걸 주신 거예요? 아멘 절대 은사 자랑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은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더잘 믿도록 성도를 섬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우리에겐 또 영적인 능력이 파워가 필요해 왜? 마귀들과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공중전을 치료해 드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특별히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혼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을 잘 분별해서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성도들 을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인생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말 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즘 영어, 영어를 영어 배우시기 너무 힘든데 좀 나이 든 목사님들한테 저는 영어의 방언의 은사를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아멘? 아멘한 분들은 다 받으실 것 같아요. 아멘 아, 아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지. 자 근데 사실 여기 중요한 게네 우리가 그레이스인데 은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죠? 긍율과 은혜죠. 긍율과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 장난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해요. 긍율과 은혜가 어떻게 돼야 돼요? 긍율은 뭐죠? 은혜가 뭐예요? 자, 긍율은 우리가 뭐예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건데, 받은거죠. 극율은. 극은 뭐죠? 죄,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는거죠. 그쵸? 은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는거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뭐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긍율을 구하죠. 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극율이 여기에 주셔서 죄를 면하게 해주시는 거죠. 다 은혜는 뭐죠? 구원, 구원을 말해 은혜를 많이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은혜라는 말을 써요. 자, 긍율이 영어로 뭐죠? mercy죠? 은혜는 뭐죠? grace죠? 두 개의 차이점을 제가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제, 자이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감화를 주시려고 정해놓으신 지정된 방편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파의 견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이 중심이 되며 그 은혜의 수단들은 그 자체로 내재적 효능을 갖고 있지는 않다 오직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그 은혜의 방편들이 의미를 갖는다 자, 교회에 있는 은혜의 방편들 뭐죠? 시작! 말씀, 기도, 성례, 눈감고 말씀, 기도, 성례가 있죠. 자,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말씀은 좁은 의미에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하니 말씀이며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기록된 것과 더불어 전파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의 관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어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죠. 그쵸?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 복음과 관계는 뭐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므로 두 가지 다 필수 요소예요. 아멘! 우리 율법 지켜야 돼안 지켜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당신들 학생들, 당신들 능력으로 시, 식계명과 그리고 산상수 말씀 지킬 수 있어요? 뭐 없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구원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으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은혜의 수단은 기도 기도는 사실 우리가 대화하는 거죠. 어디에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왜 기도가 필요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죄 짓지 죄 않기, 않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 하늘 위해.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 위해. 형제 사랑의 표현,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거죠. 시편을 보세요. 매일 매일 시편을 여러분이 꼭몇 장은 몇 편을 읽어보세요. 소리내어서. 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직접 말씀을 한번 배워보시라는 거죠. 기도의 여건 꼭 읽어봅시다. 시작. 겸함으로 진실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간절하게 경외함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한다. 꼭 시험 문제 낼 겁니다. 기도의 여건 외우세요. 겸손으로 진실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경애함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 응답되지 않는. 왜 응답되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 교만한 자의 기도 의심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원 부원하는 기도 참 목회자로서 어려운 게 뻔히 아는 이런 정력으로 구하는 기도를 알면서 기도 부탁을 할때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부터은 아예 남한테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부터 하지 마세요. 악한 마음 품고 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교만한 자의 기도, 의심하는 자의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 중원 부환하는 기도.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 거죠. 한국교회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니까 영적으로 뚫리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해진 거죠.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지 적을 용서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교회에 저걸 용서하면 안 돼요. 용서할 수도 없고요. 뭐 주님이 기적이 아니라는 자 굉장히 지금 저 우리 북쪽에서는 그리스도를 엄청나게 핍박하죠 그쵸? 죽이죠. 근데 교회에서 어떤게 그들을 용서해 그 아주 교회를 탄압하고 없애고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원수와 적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걸 유도하는 자들은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자기 계산이 있을 거라는 거죠. 기도는 진실로 순종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여러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고 안락하게 산다는 거 포기하세요. 오늘 부로 포기하세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포기하세요. 이건 전투하는 교회, 교회에는. 근데 뭐하러 이런, 이런 쓸데없는 기도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교회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여러분이, 그, 엉뚱한 기도를 하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자, 성내는, 침례와성차은 있는데요. 정의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예식으로서 신자들로 알고금 자신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만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쵸?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 노! 성찬 안 했으면 구원 못 받나? 노!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순종을하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침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 시작! 침례는 물로 씻어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서약하고 지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증표이다 다음, 침례의 밥티저는 잠긴다는 뜻으로 이는 죄책과 위염으로부터 신자를 잠결케 한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예, 읽으세요. 예수를 주님과 구세주로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지고 이는 예수로 인한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아멘.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그러면 이 핍박기로 들어간 이때에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신앙고을 이미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자 성찬은 이제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으로 그의 죽이, 죽으심을 기다리기 위해서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저는 아침마다 성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맛있는 떡과 포도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식사를 하실 때 그냥 성찬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떡은 뭘 상징하죠? 만나, 구원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피. 피. 피. 피, 죄사함을 상징하죠.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성찬의 형식이 나오는데, 떡을 떼고 축복과 감소, 감사, 잔을 주고받고 이제 받아 먹으라 이러는 거죠. 받아 먹으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하피흘리신 주님의 구속에 은청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찬의 몇 가지 견해가 있죠. 보면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견해가 있죠 카톨릭 의 화채설 성찬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대요 떡과 포도주가 저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공제설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 이것도 좀 나름 좀뭐 힘듭니다 제가 받아들이기엔 기념설 성찬 예식은 주께서 죄인들을 이하여 행하신 일의 단순한 기념이자 신앙의 고백이다 쯔빙글리와 존 켈빈 이야기인 이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임제설 예수님이 영적으로 와계신다 장로교 및 개혁파가 많은 또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제설과 화체설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영적임제설 기념설, 공제설 화체설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성찬에 어떤 견해가 있어요? 시작 영적임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기념설. 공제설, 공제설 화채설, 눈감고 시작 중적임제설, 기념설, 공제설, 화채설 예 좋습니다